협심증 병력자가 음주 후 사우나 한증막에서 고온으로 사망하였다면 기왕증은 감액종항에 따라 상해사망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법 2019나 6 7 8 6 1 토대로 면밀히 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선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보험자 망인은 상해사망 보험을 가입하였고 보험기간 중 혈중알코올농도 0.145%로 취한 상태에서 섭씨 60도로 고온에 폐쇄된 한증막에서 잠을 자다가 사망하였습니다. 국과수의 부검감정서에 따르면 전신의 장기에서 사인으로 고려할 만한 질병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혈중 에틸알코올 농도가 0.145%로 검출되어 고온의 환경에서 오랜 기간 노출될 수 있는 점, 따라서 고온과 알코올의 영향 아래에서 심장의 병변과 연관하여 급성 심장사의 기전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관련 법리 민사 분쟁에 있어 인과관계는 사회적, 법적 인과관계이므로 그 인과관계를 수익자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확히 증명할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상해 사망 보험사고의 요건 중 외래성이란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회된 모든 것을 의미하며 이는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직접적이고 중요한 사망 원인이 있는 경우 경미한 외부적 요인이 이에 가공하였다 하더라도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이상 외래의 사고에서 제외되며 반대로 사망에 가공한 외적 요인이 중대하거나 직접적인 경우 망인에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었다 하더라도 외래의 사고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사건을 보건대 진료기록 감정서에 따르면 망인은 고지혈증과 협심증을 앓고 있었고 따라서 평소 심혈관 질환이 있는 사람의 경우 알코올과 한증막과 같은 고온의 환경은 혈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심혈관계 질환의 증상이 간헐적으로 보이는 망인의 경우 기왕 질환과 알코올, 고온의 환경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에 이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또한 기왕증인 심혈관계 질환이 있던 망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45% 주치 상태에서 약 섭씨 60도의 고온에 폐쇄된 한증막에서 잠을 자다가 갑작스러운 심장기능의 이상으로 급성심장사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망인의 지적적이고도 중요한 사망원인 중 하나로 주치상태에서 고온에 한 주마에서 잠을 잤다는 외부적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볼수 있고 비록 망인에게 평소 협시증 등 심혈관계 질환이 있기는 하였으나 치명적인 정도는 아니어서 망인에게 그와 같은 기왕증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망인의 사망과 외부적 요인과의 인과관계를 배척하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또한 비록 기왕증이 망인의 사망의 공동원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망인의 사망에 있어 외부적 요인 또는 주요한 원인에 해당하는 이상 기왕증의 경합 여부에 관계없이 이 사건 상해 사망 보험 사고에 해당합니다. 생정 피고의 기왕증 기여도 주장 여부 망인에게 존재하던 기왕증인 심혈관계 질환과 주치 상태에서 고온의 한증막에서 잠을 잤다는 외부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할 것이며 피고로서는 기왕증의 영향이 없었던 때에 상당한 금액만을 보험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쟁점 설명의무 위반 여부 망인은 피고의 모집인으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에 관한 보장내역 보험금액 지급 관련 유의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상품설명서에 관하여 서명 날인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기황증이 망인의 사망에 기여한 정도는 30%로 보험이 상당하여 이 부분을 감액하여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보험자에게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점 고맙습니다.